이특집 영상들의 목적은 영어가 이렇게 정체돼 있거나 오래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부분을 조금의 노력으로 확 늘어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은 후를볼 건데요 후만 제대로 알아도 영어를 다루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자 먼저 볼게요 지난 시간에 다, 아,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w a 왓과 좀 비교해 보면서 볼게요 w a 왓을 먼저 한번 더 볼게요 i need 하고 말을 안하고 to study here 하면요 뭔지 말을 안하면 예, 이 말을 안한요 부분을 앞으로 보내면서 what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what I need to study here. 그러면 내가 아,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예요. 자 무언가 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 what I need to study here. What I need to study here. 얘를 어, w h 이 나온 순간 뒤에 어떤 빈자리가 있다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 그걸 이해한 다음에,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계속 소리내서 읽으시라 그랬어요. 그럼, what I need to study 여러분들 좀 따라 읽어보세요. what I need to study here. what I need to study here.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덩어리. 한 단어는 아니지만, 마치 한 단어처럼. 자, 내가 여기서 공부하려면 필요한 무언가. 라는게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이 되면 문장에 넣으면 돼요 The teacher knows what I need to study here 선생님이 알아 내가 여기서 공부하려면 필요한게 무언지 무언지 얘기를 안한거예요 그래서 what 이라고 표현한거죠 자 그리고 what이 나오면 명사 자리가 구멍이 난거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명사는 이 동사 뒤에 오거나 전치사 뒤에 오겠죠 그래서 아, 여기 for 뒤에 나오는 말도 What you bought the car for? 그러면 네가 이 차를 산 목적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여러 차례 소리내서 읽다 보면 네. What you bought the car for? What you bought the car for? 자 그러면 네가 이 차를 산그 목적에 해당하는 무언가 해가지고 What 뒤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for 뒤에 나오는 게 구멍이 났다라는 의미 때문에 what이라고 한 거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습하다 오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이 돼요. what you bought the car for 하면 요 얘를 문장에 넣으면 돼요. what you bought the car for doesn't look worthy. 야, 네가 이 차를 산그 목적에 해당하는 무언가는 별로 같이 써보이지 않는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w 를 본격적으로 볼게요. I met yesterday. 내가 어제 만난 무언가가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사람임이 확실해요. 그러면 who가 되겠죠. 그래서 who I met yesterday가 되는 거예요. 얘도, who가 나오면 what과 마찬가지로 뒤에 뭔가 빈자리가 명사자리에 빈자리가 있는 거고 단지 what이랑 차이나는 건 뭐냐면 그게 사람이라는 단서가 좀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who I met yesterday 내가 어제 만난 누군가라는 또 하나의 덩어리가 인식될 때까지 계속 소리내서 있는 거예요. who I met yesterday who I met yesterday 그러면 문장에 넣을 수 있죠. I'm in love with who I met yesterday 그러면 내가 어제 만난 그 누군가랑 예, 사랑에 빠졌어. 일찍도 바로 빠졌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전치사 뒤도 사람이 올수 있죠. You explain the meaning to. 그러면 네가 그 의미를 설명해준 누군가, 그 설명을 받은 누군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제 후가 돼가지고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자 그러면 얘도 후 뒤에 빈자리가 있는 거고 이번엔 전치사 뒤가 빈자리가 있다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이 된 다음에 문장에 넣는 거죠.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has finally understood? it. 그러면 네가 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준 누군가는 어 그걸 마침내 이해한 상태야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has finally understood it 예를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뭐 낯선 문장이지만 어떻게 읽으셨을 거냐면요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has finally understood it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청킹이 됐을 거예요. 즉 이해가 되면요. 청킹도 복잡하고 뭐 어렵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걸 그냥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좀더 볼게요. I love you. 자, 쉬운 문장으로 볼게요. 쉽죠? 자, I love하고 뒤가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주어 자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뭐가 달라지냐면 Who loves you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그러면 3자잖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S가 붙여요 복수가 아니거나 아니면 현재일 경우 그래서 Who loves you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연습을 하죠 Who loves you 하고 한 덩어리로 인식이 되면 문장에 넣는 거죠 She knows who loves you. 그러면 그녀가 널 사랑하는 누군가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서 다루겠지만 Who loves you? 그러면 요한 그냥 의문문의 한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얘를 비교하는 건 나중에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Who I love?를 한번더 볼게요. 자 얘도 Who I love?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되겠죠. 연습하면 한 덩어리로 느껴진 다음에 Who I love doesn't love me. 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오, 되게 슬픈 얘기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장에 넣는 거예요. Who I love doesn't love me.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요. I love 하고요. 뒤에 주어 자리가 아닌 자리일 경우에는요. whom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장의 느낌이 좀 딱딱해져요. 그래서 whom I love 하면서 좀 딱딱하게 말하거나 쓰는 거죠 그리고 whom I love does not love me 하면서 문체를 좀 딱딱하게 하고 싶으면 whom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당연히 to 뒤에도 예 이렇게 되는 거 봤었죠 자 그런데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는요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처럼 느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다룰 영상, 오늘,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다음 영상에서 형용사처럼도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가요. 다른 명사를 설명해 줄수 있어요. 자, 그래서 Jason,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명사는 제가 이렇게 네모, 모서리가 둥근 네모 모양을 썼고요 형용사는 요렇게 뒤에 끝 무슨 깃발처럼요 아, 형용사는 요런 모양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더 이해가 빨라지실 거예요 자, Jason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하면요 네가 그 의미를 설명해 준 Jason이 되요 자, 우리나라 말은 네가 그 의미를 설명해 준 하면서요 앞에서 얘기하고 Jason을 뒤에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순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극복하는 건 단순해요 소리내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꺼내서 해석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말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Jason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요 to는요 어, 앞으로 후와 함께 앞으로 갈수 있어요 요럴때는 후가 w h o 으로꼭 말해줘야 돼요 To whom이요. To whom. 그래서, Jason, who you explain the meaning to를요. 이렇게 살수 있어요. Jason, to whom you explain the meaning. 하고, to는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앞으로 옮겨졌으니까 자리만 이동이 된 거예요. Jason, to whom you explain the meaning to. 자, 그러면 문장에 넣는 거예요. I know Jason, to whom you explain the meaning. 자, 얘는요. 왜 지금 이걸 꺼냈냐면요. 오늘 자세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사실, to whom 이라는 거 되게 한국에서 배울 때 어려운 영문법에 속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만 이해하시면 돼요어 생각보다 쉽겠는데 이렇게요 자 그럼 보세요 문장 한번 보세요 Diane to whom you explain the meaning is here 자, Diane 니가 그러니까 이 의미를 설명해 준 Diane 여기에 와 있네 요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는 in which of whom 이런 것도요 어 할수 있겠는데 뭐 이런 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요거를 아, 한번 생각해보자는 예고 차원에서 이제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다루었던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지나갈게요. 자, Do you know who Christine is? Do you know who Christine is? 이런 역으로 who Christine is가 한 덩어리로 느껴지면 돼요. 문장을 본 다음에요. 자, 그러면 do you know who Christine is? 그러면 c h r i s t i n 이 누군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요하는 게 뭐냐면요. Do you know Christine이랑 비교해요. 요두 의미는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do you know Christine은요. Christine이랑 너랑 아는 사이야 정도의 뉘앙스인데요. Do you know who Christine is는요. 크리스틴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까 크리스틴이 스마트, 크리스틴이 스튜던트요런데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알아 해가지고요 서로 아는 사이야를 묻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틴이라는 존재를 알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Do you know who 크리스틴 is? 요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요런 문장들도 계속 습관적으로 말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Do you know who Christine is? Do you know who Christine is?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좀더 볼게요 Do you know who Christine is? 아 아니죠 Do you know who Christine in your b a g is? 야, 네 뒤에 있는 Christine 누군지 뭐하는 애인지 알아? 요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IN YOUR BAG 이라는 걸 넣어도 어, 이해될 되게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 만 드린 거고요 요런 형태는 나중에 또 분명히 따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한번 소리 내보세요 DO YOU KNOW WHO CHRISTINE IN YOUR BAG IS? 자, 왠지 더 영어 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요렇게 조금씩 확장을 함께 하시면 돼요 DO YOU KNOW WHO CHRISTINE IN YOUR BAG IS? 자 그리고 좀더 볼게요 I'm nervous when I meet who is not familiar with me 자 나는 긴장이 돼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게 누구냐면 나랑 친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누구 만나면 난 긴장이 돼 이거 약간 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문장이 길어져 도요 어, 계속 한번 읽어 보세요 I'm nervous when I meet who is not familiar with me 자 그리고 초보자의 분들은 이게 몇번 읽는 걸로 연습하는 게좀 부족하면요 화면을 정지하고 제가 이 문장이 다 지금 보이잖아요 이걸 소리내서 더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I'm nervous when I meet who is not familiar with me 친숙해질 때까지요 자좀더 볼게요 Who you met in the cafe yesterday is my cousin 자 니가 어제 그 카페에서 만난 그 누군가는 누군진 얘기 안했지만 네, 그 누군가는 is my cousin 내 사촌이야 내 친척이야 뭐커즈니이꼭 사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친척이야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도 그냥 계속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Who you met in the c o f f e yesterday is my cousin 이렇게 Who you met in the c o f e yesterday 하면서 좀긴 구문도 분명히 친숙해질 수 있어요 자, What you need for the speech is only your confidence 자 네가 그 스피치에 필요한 무언가는 단지 자신감이면 돼뭐 자신감이면 충분해 요런 뉘앙스가 되겠죠 얘도 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What you need for the speech is on your confidence 자 니가 그뭐 연설하는 자리가 있겠죠 뭐 필요한 건 음, 자신감이야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소리내 보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에 반하는 의미 있잖아요 정확한 이해는 저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what이 중, 한 문장에 여러 번 중복돼도 이해될 수 있어요 What you are learning is what I'm already good at 자 내가, 네가 지금 배우는 뭔가는 나 이미 잘하고 있는 거야 정도 되겠죠 What you are learning is what I'm already good at 이런 식으로요 자, 부족하면 정지하고 소리내고 읽고 지나가시라고 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후를 다뤘는데 다음 시간에 위치를 배울 거예요. 근데 what과 which와 t h 를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면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되던 문장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저숀션아 한국 이름 썼나요? 유재훈 강사 코치라고 하나요? 음, 영상 올렸죠? 약간 완전 왕초보이신 분들을 좀 도움을 주십사고요. 제가 영상을 좀 부탁해가지고 저희 보글리시 강사 중에 한 명인데요. 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뭐 여타저타 해서 많은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 거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첫 라이브 방송도 요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